피하는 날 우선 들고 찾아온 당신이 나는 너무 부끄러웠죠 그 까만 손과 까만 얼굴 날 찾는 눈동자 들킬까봐 숨었다 당신의 손에서 우산을 낚아채 나는 뛰어가며 빌었죠.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든저 초라한 사랑, 내 아버지가 아니든 그리고 빌었죠. 언제나 허능한 우 초라함이 난 너무 싫어서 당신을 외면했죠. 그러나 기도해보니 당신 내리는 빛 몸에 얼굴을 닦고 마음을 닫고 <웃음> 지수 쓰고 걸을래 당신과 하얀 슨지인 시간을 되돌려 그때로 돌아가 당신께 내 가슴속에 묻은 말 내볼란 나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